안녕하세요 파마니의 파비양입니다 오늘 소개할 만년필은 피카소에서 나온 피카소 907 목마르트 만년필인데요 이 피카소 907 목마르트 만년필을 리뷰하기에 앞서서 정말 저는 이 만년필 산걸 후회하고 있어요 이 만년필 자체의 재질은 네 역시 일리듬 립이고요 몸체는 역시 가벼운 알루미늄 수제에 되어있어요 알루미늄 소재가 되어 있고 피드로 역시 피드 는 역시 플라스틱이겠죠. 네 일단 일단 전체적인 리뷰라기 앞서 역시 글 제가 늘상 하는 거 있죠 만년필 무게를 한번 재볼 겁니다. 만년필 무게는총 23g으로 현재 잉크가 꽉차 있는 상태인 겁니다. 제가 이 만년필 산거왜 후회하면요. 제가 이때까지 산 중국산 만년필 중에서 제일 흐름이 안좋은 만년필이에요 이거를 정말 열심히 있는 힘껏 흔들어도 안나와요 <웃음> 제가 가진 모든 중국산 만년필 중에서 이렇게 안나오는 만년필은 처음이에요 물론 구성품이 상당히 알차긴 했어요 구성품이 여기 상당히 고급진 케이스에 들어서 왔고 아래 <웃음> 말, 말하지 못하고 있다 아래 <웃음> 컨버터도 들어가 있었고 잉크도 한카트리지가 들어가 있었어요 네 그렇게 왔어요 근데 흐름이 정말로 너무 엄청나게 흔들어도 안나와요 네 진짜로 안나와요 아무리 흔들어도 안나와요 잉크가 안된 것도 아니에요 잉크가 지금 <웃음> 이렇게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잉크가 안나와요 이게 피카소가 중국으로 인수되었다고 할 때부터 알아봤어야 되는 건데 제가 이거 몇 이걸 실시간으로 지금 계속 흔들 흔들어서 제가 나오게 안될 거거든요. 이게또 나오면 상당히 괜찮은 피규어만 보여준단 말이에요. 이거 언제까지 안 나오나 안 보자. 근데 이 잉크 흐름이 상당히 안 좋은 게 지금 이쪽에 촉부분을 보시면 알겠지만 촉부분이 상당히 잘 안갈려져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상당히 삐뚤빼뚤하게 갈려져 있거든요 그리고 피드도 상당히 이게 이쪽으로좀이쪽으로 이쪽으로 조금 치우쳐져 있어요 이쪽 방향으로 쪽 제가 가리키는 손가락 위쪽 방향으로 상당히 치우쳐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상당히 별로 안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게 아무리 흔들... 흔들어도 잉크가 피드에서 안 나와요. 피드, 오! 카메라, 너또왜 그러니? 이게, 피드에서, 피드에서 아마 흐름이 안 나오고 있어요. 아마 피드에서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본격적으로 해부를 한번 해볼 거예요. 이게 정말 도저히 안 나오거든요. 닙은 상당히 예쁘게 만들어놨어요 닙 자체는 상당히 예쁘게 만들어놓고서는 쓸데가 없어요 정말로 안나오거든요 진짜 안나와 피드에서 안나와요 제가 전에 이이 만년필을 이렇게 세워두고 한시간 내내 한번 있어봤거든요 그래도 안나와요 이거를 제가 12.90달러에 샀나? 지금 제가 가진 만년필 중에 제일 가격이 싼 만년필을 보여드릴게요. 제일 가격이 싼 윙성 만년필이에요. 이게 윙성 만년필인데 이게 4자루에 12달러 정도 했었어요. 근데 지금 이걸 안 쓴지 에 거의 한 2주가 넘어가거든요. 2주가 넘어가는데 이렇게 잘 나오는 윙성 만년필인데 이 피카소 만년필은 다른 대로 제가 알기로는 다른 데로 인지도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안 나와요 <웃음> 안 나온다고 <웃음> 좀 나오라고 <웃음> 나 리뷰 좀 하자 진짜 리뷰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만년필이 피카소 907 피카소 907 목마르트 만년필입니다 네 그래도 나름 신경 쓴 디자인이라고 봐요 나름 디자인 자체는 예뻐요 디자인 자체는 여기에 가 이런 식으로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조금 각인이 새겨져 있고요. 피카소 자체에 각인이 새겨져 있고 여기서 피카소 네이밍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 여기 뭐요건 옐로 옐로우라고 하던데 요게 옐로우 레드 뭐 브라운 뭐몇 가지 색상이 있었어요. 네정확히게뭐몇 가지 색상이 있었는데 몇 가지 색상도 있고 그 다음 무게감도 상당히 좋아요. 근데 정작 중요한 잉크가 안 나와요. 제가 뽑기 운에서 별로 안 좋은 게 걸렸는지 모르겠는데 유튜브에 설명드릴게 있다면 뭐.. 초기 상당히 연성이라는거? 초기 상당히 연성이어서 나중에 캘리그라프트 할때 좋긴 조, 좋을 것 같아요 잉크가 나오니 이제? 나오니? 나오냐고! 나오라고! <웃음> 잉크가 정말로 절대로 안나와요 잉크가 피드에서 안 나와요. 어 이제 나온다. 정말로 제가 한 서른 번은 흔든 것 같네요. 네. 초기 상당히 연성이라서 이런 식으로 조금 더무게 이런 식으로 좀 두껍게 그리고 얇게 쓸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근데 정작 중요한 흐름이 별로 안 좋아서 저 상당히 마이너스 마이너스 감을 주고 싶거든요. 이 만년필 은 솔직히 안 사는 거 추천해요. 제가 물론 전 샀지만 싼 가격에 보고 후키해서 샀는데. 요즘 중국 만년필 다들 잘 나오는데 이건 왜이런지 모르겠네요. 피카소가 저는 알기로는 제가 알기로는 피카소라는 회사가 프랑스에 있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프랑스 제품이 아니라 중국발 그것도 이렇게 요즘은 진하우도 그렇고 윙성도 그렇고 상당히 좋은 만년필을 내놓고 있는데 피카소는 왜이럴까요? 이름도 피카소에 달고 있었는데 말이죠. 물론 잉크한번 나오기 시작하면 제, 상당히 좋은 네 흐름을 보여줘요 물론 한번 나오기 시작하면 제대로 된네 흐름을 보여주긴 하거든요 근데 한번 쓰기 위해서 서0번 흔들어야 된다는 건 솔직히 말해서 상당한 별로 5점이라 생각해요 상당한 5점이라 생각하고요 디자인도 이렇게 잘 뽑아놓고 무게감도 좋고 심지어 요 잡는 그립 부분에는 요 마감 처리가 상당히 잘 되어있어서 약간 미끄럼 방지가 되어있어서 상당히 좋은 매트한 재질로 되어있어서 금속 재질중에 중에서 상당히 매트한 재질로 되어있어서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그래서 미끄럼 방지도 되고 그리고 캘리그라피용으로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는데 잉크 흐름이 안좋아요. 결론적으로 잉크 흐름이 안좋은 쓰레기 만년필이다. <웃음> 네. 정작 중요한 잉크 흐름이 안좋아요. 촉도 경성이고 그립감도 좋고 무게감도 좋고 디자인도 꽤 좋은 편인데 정작 중요한 잉크 흐름이 안좋아요. <웃음> 네 저는 이 만년필에 이 만년필을 안사는걸 추천드립니다. 이만 피해를 가려댄된907 <웃음> 복마르트 만년필 리뷰였고요이 리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구독과 추천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네.